태양광 패널 260W 입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면 자, 맥스파워 260W 고요 그리고 오픈 서킷 볼티지. 얘가 이제 전기를 생산을 시작하는 전압이 38V 입니다. 뭐냐면 태양광 패널은 항상 전기를 생산하는게 아니에요. 햇빛을 받아 가지고 특정 전압에 도달했을 때부터 생산을 시작해요. 38V 고요 반대로 그러면 햇빛이 약해지면 전기를 생산하다가 어느 순간 중단하겠죠? 그게 8.92V에서 생산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얘그 맥스파워볼티지 30.81V 최고로 전기를 생산을 잘하는 전압이 30.30V 정도 돼요. 그리고 요때 실제로 전류는, 최고 전류는 8.4A. 그 정도 되고요 자, 이 패널의 크기는 1640, 992, 두께는 35mm 에요.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있네요. 이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단결정 A급 셀을 사용한 패널입니다. 자, 이 패널을 가지고 도대체 260, 짜리 패널 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하면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오늘 테스트를 할 거예요. 테스트를 위해서 일단 요 전기 박스를 제가 분해를 좀 해가지고 MPPT를 납땜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게 MPPT에요. 제가 좋아하는 MPPT인데 뭐 계기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주문 제작으로 인산철 배터리에 최적화시켜가지고 만든 m p p t 고요 다른 제어기가 다른 장치가 없으니까 대기 전력도 전기 소모도 적고요. 그리고 300와트 정도를 커버합니다. 30A급이죠. 그리고 여기 실제로 전력이 얼마나 충전이 되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전량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전기로 이 파워뱅크 충전할거예요 지금 거의 방전시킨 상태고요 12.6V 거의 한 5%도 안남은 상태예요 이거를 가지고 지금 시간은 이미 11시 가까이 됐네요. 해는 진작에 떴고요 한번 충전을 오늘 하루 시켜보겠습니다. 됐습니다. 14.3평 14.38 태양쪽으로 15, 16 야, 17, 18자 18.4 5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짜리판 하나로 한국 3, 봄에 최대 20A는 찍을 것 같아요. 260W 그럼 나와요. 지금 20A, 20A에 14.6V 충전전압 들어가고 있으니까 진짜로 260W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깔죠. 우리 갈거야.